들어게요기중를때할때 때 빠지면 돼. 기중 그러니까 어, 빠지면 돼. 스디하게스디하게나 돼. 스테리하게, 스테리하게 저의 저 마이크를 쓰는 게 나오는데 중학교 2학년이었던 저는 그날 하루종일 그 티저만 돌려봤던 그 설렘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선현 어? 선배님이 딱거고 아, 저희 right 그 마지막 때그 포지션 한번 서볼게요 기분이 좋아요 오늘 모르겠어요 가끔 그런 날이 있어요 지금부터 어, 라고야 가사 진짜 물 걸린다 지금부터는 내가 네 라고 부르지 당차지 <웃음> 나머지 다나가고 아, 하고 네. 다 나가고 아, 다다 하고. 네. 다 네. 하고. 네. 어 이게 마이크 다 마이크만 달랑달랑 네. 달랑. 네. 약간 이렇게 어. 이렇게 네 펴서 이렇게 해야 예쁘게 되더라고요. 안녕, 오늘 뭔지 아세요? 어제 육회를 시켜도 제가 잠이 든 거예요. 정한이 형이 좀 있다가 와가지고 육회 너가 시켰어? 그래서 너, 어? 라는데 뭐 그, 내가 먹는다 이러면서 형 먹어. 그래서 아, 너 때문에 술마 시게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는 육회는 말끔히 다 드셨어. 아유 우리 형 늙었어. 아예 포식 안 했고요. 별로 먹고 싶지도 않았는데 들어왔는데 육회가 시켜져 있더라고요. 이제 그준 사람은 이제 좋은 마음으로 아 정환이 형이 이제 내가 줬으니까 그냥 맛있게 어뭐 호강했네 이렇게 생각할 을수 있었겠지만 저는 굳이 굳이 없었으면 차라리 먹을 거면 좀 좋은 걸로 더 맛있는 걸시켜줬을까 근데 아까웠어요. 그안먹으면이 육회랑 연어가 상한다는 그그 그 강박에 맛있게 먹긴 먹었는데 탐탁지 않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속상한 시간. 음. 오늘의 얼굴 체크 나쁘지 않군. 서로 마주보고 부른다라는 컨셉이고 그냥 오. 계속 노래를. 도겸아 벌써 웃기다. 마주 마주보고. 정환이 <웃음> 형 어, 보면서 노래하는 게 되게 웃길 것 같은데. 벌써 웃기 벌써 이게 <웃음> <웃음> 아더다. 응. 오, 도겸이 아주 인스타 보수. 나이스. 크러쉬는 제가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처음 작업을 시트한 곡인데요. 딱 자가격리 들어갔을 때 이제 작업에 들어갔는데 그때 처음 들어갔던 곡이 크러쉬랑 소용돌이였어요. 그두 곡이 이렇게 발매까지 잘 와줘서 굉장히 뿌듯하네요. 아사니 <목소리가> 아하바바하밤밤하밤밤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가지고하가지고하하 <놀던> 작년에 비눗방울좀 갖고 놀았습니다. 저한비눗방울 그렇죠, 했죠. 그냥. 너무 급하면 안 돼요, 마음. 저는 사실 녹음할 때 굉장히 신선하고 왜냐면 퍼버스팅 이런 스타일 하는 거 처음이지만 제 개인적인 이런 노래 스타일 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그래서 할 때는 사실 어려운 점도 맞는데 근데 막상 모니터 나왔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저 목소리로 약간 이런 노래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어떤 장르로 할까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좀 새로운 장르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처음엔 이 힙합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파워블러 이 사랑의 힘에 대한 얘기니까 너무 힙합으로 가면 좀센 얘기가 나올까봐 거기다가 이제 달콤함을 조금씩 한 스푼 한 스푼 <웃음> 추가하다 보니까 <웃음> 이 곡을 들으시면 처음에 완전 베이스도 세게 나오고 막 부부려, 부부려, 부부려 막 이렇게 되게 어둡게 나오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밝아지는데 그런 고민과 연구 끝에 그런 곡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 팩트가 안 말랐나 봐 혹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목소리> 나그물줄 알았어. 코디는뭔줄 <목소리> 네, 알아? 애 <목소리> 좋아도 시절 좀 시작했는데 시절, 어딘가 알지? <웃음> <웃음> 이렇게 듣는다 지금. 맞어요 형님. 형님. 휴했던 시절들. 그러면 나는 기억들과 나는 시역시역들. 어, 이 노래는요. 저희가 그 자가 격리 기간 때 멤버들끼리 줌으로 다음 에버힙합 팀 거를 미리 준비하자. 이래서 작업을 만나서 한게 아니라 영상통화로 작업을 시작을 했고. 보내줘 트랙을 가지고 집에서 같이 가사 쓰고 멜로디를 만들어서 곡이 끝나자마자 바로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앨범 수록곡들보다는 더 빠르게 녹음이 진행되고 더 빠르게 완성된 노래예요. 마지막 또갈때 하나, 둘, 네. 셋! 예! 이 노래는 좀 작업 기간 내 스케줄을 하면서 틈틈이 만든 음악이고 특히 이번 앨범은 좀 전곡 타야죠? 좀,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저희 또 찬제 작곡가 우지 씨께서 정말 너무나도 좋은 곡을 틀어주셨어요. 보컬팀의 어. 이렇게 중창이라 하나요, 우지 씨? 예? 보컬팀의 합창? 떼창이요? <웃음> 떼창. <웃음> 보컬팀의 떼창. 이번 <웃음> 후렴은 네. 보컬팀의 떼창이 좀 매력 포인트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사실 이 노래 들으면 그런... 저희들의 하모니도 그렇지만 되게 순수하고 되게 이쁜 그런 음.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와, 기분도 좋아지고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느끼실 만한 곡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 앨범도? <웃음> yeah. 영어 제목. 네. 매일 그대라서 아. 행복하다 보컬팀 곡 노래 제목 영어로 좀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 Every day I'm happy because of you. Every day... Every day because of you. I love you. <웃음> 아니면 you make me happy. You. you make me happy? Every day... 방금 다르지 않나? Every day. 네,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캐럿들 사랑해요.